재개발 지역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 땅만으로도 분양 자격이 있는 어, 그런 재개발 구역 안에 어, 토지와 함께 매수하는 무허가 주택은 그냥 딱 밀어서 철거를 해서 나대지 상태로 매수를 하면 어, 이거 훨씬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 그럴 경우에 위에 있던 무허가 주택을 밀고 난그 밑에 나대지는 과연 사업용 토지인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 그게 국세청 홈택스에 질의한 어, 또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시면 함께 끝까지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소름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부분은 어, 무허가 주택을 철거를 했습니다 어, 흔히 우리가 무허가 주택을 사고 철거하고 하는 이런 일 자체가 어,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집을 살때 어, 취득세가 뭐 중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허가를 살 때는 그냥 4.6이죠 아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가 어, 주택에 들어가는 걸 매수를 하면 중과가 되죠. 지득세는무가 건물을 살 때는 4.6 단일 세율이지만 그래서 양도세 중과로부터 그냥 안전하게 중과를 피하려고 건물을 무가 주택은 간평이 얼마 안 되니까 요거헐딱 밀고 그냥 토지로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무가 주택을 철거하고 나서 어, 이분은 그러고 나서 이제 팔았어요. 어, 팔았을 때 비사업용 판단.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언제까지 사업용 토지가 되는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무허가 주택 철거 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판단은 이게 질문입니다. 어, 그랬더니 답변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소득세법 104조의 3, 1항 5호 주택 부수 토지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 무허가 주택의 그 밑에 있는 토지도 주택의 부수 토지에 들어갑니다. 집이 있는데 이게 무허가 거죠. 요거는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느냐? 본데요 이게 포함이 되는데 어,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9호.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 어요 주택의 어떤 그 범위로 보는 거기에 요 뭐가 주택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83조의 5, 1항, 9호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잠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했더니, 여기 나와있죠. 소득세법 시행 규칙, 83조의 5, 1항 9호에,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먼저, 요 83조의 5가 뭐냐 했더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 그 그러니까 토지지만 비사업용이 아니고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죠.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어야지만이 중가가 안 되겠죠. 비사업용 토지는 중가 10%가 있거든요. 여기에 안 붙으려고 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쭉 아래 1호, 2호, 3호 뭐 많습니다. 12호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어 그냥 토지지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죠. 비사업용 토지를 안 본다는 경우니까 이 중에 아까 83조의 5 1항 9호에 뭐라고 되있냐면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그러니까 건물을 멸실이나 철거한 이런 토지를 당의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비사업용 토지로 안 본다 했습니다. 2년 동안은. 건축물이 멸실된 요 2년 기간 동안은 멸실되고 난 후에 2년 기간 동안은 비록 나대지로 있어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 여기에 여기에 아까 앞에 있던 뭐요 조문이 동법 시행규칙 동법이라 하면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조의 5 1항 9호 여기 아까 건축물을 멸실하고 나서 그 2년 기간 동안 요거는 그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이었죠. 뭐 여기에 적용이 안 된대요. 집에는 들어가는데 무엇가 주택을 샀다. 그럼 집으로는 보는데. 그 집을 멸실하고 나면 그거는 그냥 비삼용 토지가 되는 거네요. 무허가 주택이 있던 땅을 그 집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땅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물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무허가예요. 이 어, 땅만 남이 사가갔어요. 이거는 갑이 사고 요 옆에 땅은 또 어리사고, 요 집은 병이 샀습니다. 이럴 경우에, 갑과 어리 소유한 이 땅은, 병이 소유한 집이 존치하는 한은, 얘는 사업용 토지겠죠. 요 주택은 인정을 해준다 했으니까. 집이 있을 동안은 주택의 부수 토지잖아요. 어, 요 인정이 되는데, 집을 철거를 해버렸다. 뭐가였다, 이 집이. 땅만 남았다. 솔지히 갑과 어른, 요게 비삼용 토지가 되는 거죠. 비삼용. 왜냐? 위에 건축물 을료 범위 안에 무가였던 것은 포함을 안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면사팀 2402호 2007년 8월 9일자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당의 주택에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집 가지고 있다가 집 멸실한 그런 토지는 당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조의 5, 1항 9호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런 토지로 보나, 사업용 토지로 보나, 이 말이죠. 근데 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 5팀 2323, 2007년 8월 16일 여기에 뭐 이런 해석에 나와 있어요. 결론, 무허가 주택 샀습니다. 어, 땅만 해도, 이런 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집이 있는데, 요게 뭐, 예를 들어 60제곱이 넘는 거예요. 부산의 경우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90이겠죠. 요게 넘는, 60이 넘는 땅만으로도 분양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주택인데, 이걸 또 주택으로 사게 되면 3주택이 돼서 앞에 집두 개를 일시적 2주택으로 딱 맞춰서 비과세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요 재개발 구역에 입주권을 가지고 싶은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얘가 무가 주택이었던 거죠. 근데더 너무나 다행스럽게 땅이 60이 넘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아 주택 밀어버리자. 뭐 그리고 그냥 뭐 사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산 거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 샀던 일시적 주택은 세금이 안 건드리지죠. 그대로 비과세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 요렇게 해놨는데 이제 어집 밑에 토지니까 당연히 사업용 토지라 생각하고 뭐어 뭐 세금을 그다지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어 추가 세율 10%가 더 있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우리가 또 세금 10%가 차이가 나니까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무호가주택 간평이뭐 500이든 1000이든 멸실 해버리면 어, 감정평가액이 또 날아가는 게 되고요. 어, 그리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또 10%를 더 내게 되네요. 어, 그래서 어, 물론 비과세의 그 앞에 A주택과 B주택의 비과세를 지키려고 하면 뭐 10% 뒤에 추가 세율 내더라도 멸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알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하고 사업용 토지인 줄 알고 계산해가지고 멸실했는데 어, 나중에 비사업용 토지에 그냥 들어가서 세금을 내야 되면 또 살짝 억울하잖아요. 어, 그래서 또 알고 나면 또 계획을 짤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아,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어느새 4월 15일입니다. 어, 투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는 그런 날이. 어 금리는 또 한국은행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어 그러다 보니 어 지금은 뭐 대출이 아직 뒤에 살 40%에서 안 풀리는 한도 내에서는 매수를 할수 있는 자금적 여력이 뭐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매매가액이 크지 않은 잔잔한 구역들의 거래들이 있고 대출을 보태야 하는 그런 거래들은 특히 기존 아파트들은 많이 조용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들이 건매들은 좀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고요. 아마 5월 11일부터 중가가 완화가 되면 매물들은 또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어 내가 현재 무주택인데 어, 기존 바로 들어가서 살꼭 필요한 집을 사야지 그러면 어 중가가 완화되는 그 기간 안에 또잘 선정을 해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고요. 어. 근데 뭐또 잔잔한 지역에 어떤 대출 크게 안 하고 뭐 재개발이 이슈가 있는 이런 지역의 매물들은 뭐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재개발 입주권은 이미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뭐 증가 완화고도 하뭐 그다지 또큰 상관이 있지도 않고요. 뭐 자금 계획 잘 세워 보시고. 뭐 어쨌거나 은행에 넣어두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훨씬 어, 자산적 가치가 많이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예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보다는 그런 전략을 잘 짜시기를 또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